새로운 생활 방식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바꾸자 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를 할때 찬양 부르고 춤출 때 저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미디아문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3일 동안 홍해 바다를 건넌 기념으로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악기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사람은 똑같고 똑같은 언어를 쓰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말 행동 하나하나가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땡큐 할때 땡크라는 그 말이 감사하다 라는 뜻이고요 think라는 말은 생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어원은 원래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할때그 감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 내가 몸이 건강하니까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에셀의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다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감사도 나오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어, 가난한데 나는 부하다 저 사람은 몸이 아픈데 나는 건강하다 저 사람은 일하지 을 못하나 나는 일해서 감사하다 비교 남과 비교해서 감사가 나오지만 사실 비교하는 것은 껍데기이고 진짜 속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없으면 태상같은 은사나 은혜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감기 걸려서 코가 막히는 감기 한번 걸려보세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 코가 한번 막히면 은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잠잘 때도 입으로 숨을 쉬거든요 거의 대부분 입 벌리고 잠은, 잠을 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코로 숨을 쉬고 잠을 자기 때문에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고달픈지 물론 입으로도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입으로 숨을 계속 쉰다면 그 사람은 중증 환자가 되고 나중에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환자실에 가면 코로 호흡을 못 하니까 숨을 못시기 때문에 목에 구멍을 뚫기도 하고 입을 벌려서 입으로 숨을 쉬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구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입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어요 나이 들어서 지나가 보니까 지나니까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동안, 그동안 내가 감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감, 새삼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건강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노가다 막노동을 할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일하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는 내가 생각을 얼마나 깊이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짜보다 생각이 깊어야 한다 생각이 짧고 얇으면 얕으면 막말을 합니다 즉흥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되는대로 찌꺼리게 됩니다 되는대로 사는 것이요 그러나 깊은 생각을 하게 되면 할수록 감사가 나오고 살이 분별한 조심한 행동이 나오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에 맞는 처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름대로 고난이 있었지만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친구관계 바로왕을 도왔던 요셉의 가족들,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식구가 점점 불고불고 불고 불어서 애굽에 내렸던 흉년과 풍년의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왕이 요셉을 정말 잘손대했어요 그런데 1년, 10년, 100년, 200년 가면서 친구와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됩니다.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 이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거기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도록 합니다 고난은 있지만 그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이그 고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셨더라 출애기 1장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나 시험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는 특징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기도해야지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깊이 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정체성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누구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내가 누구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셨어 과거에 하나님께 은혜받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감사하지 못했다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것을 원하십니다 똑같은 생활이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생활 방식 생활 습관, 새로운 감사, 새로운 기도, 새로운 믿음을 갖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려 하나님께 오는 것도 성령의 불을 받는 것도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가 또 시작이 될 겁니다 시작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은해주시는 것은 목적일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껍데기는 이 땅에서 살지만 너희 진짜 너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배워야 한다 영적인 생활 방식을 배워야 나의 나라에서 통한다 할렐루야 내가 예배를 길들여줘야 돼요 기도에 길들여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길들여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애배에 길들여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세상에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핸드폰, 세상 친구들, 세상의 문화. 그러니까 영적으로 길들여지 될 부분에 길들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할 수만 있으면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방 사람보다 더 깊이가 있고 더 수준이 있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기품있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이끄셨어요 예. 좋아. 자 봐라 애굽에서열 가지 재앙이 일어났다 너희가 내말 들으면 그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나를 시험하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일련된 흠 없는 어린 양을 어린 염소를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아홉 가지 재앙까지는 너희들이 사는 고생 땅에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함께하니까 그러나 마지막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하면 되는 것이 있다 피를 발라야 구원받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우지를 사용해서 너희들이 순종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내가 한번 보리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인방과 문솔주에다 발라서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애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피가 있는 자는 살 것이고 피가 없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문을 들은 노이로 잡혀온 충단 잡족들도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문설주에 막 바르기 시작 죽음의 사자가 이것을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간다 피를 보고 넘어간다. 예수의 피가 있구나. 마지막 때는 성령께서 이마에 인을 친다. 천사들이 와서 인을 치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의 도장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넘어가는 거 재앙이 넘어가는 거 이게 종말의 징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용접하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을 친 줄로 믿습니다. 인을 쳤다고 래서 내가 함부로 또 살면 안 되죠. 인을 치 받은, 인침을 받은 사람은 그룹하게 살아야 되고, 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죽지. 이러다가 나 망하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순종하자. 내 마음은 이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불벼락 맞겠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자꾸 코너 코너로 몰아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으시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능력을 해놨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나의 보호를 받는다고 너는 늘 느껴야 된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늘 받는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는데 늘 새로운 감동과 늘상 새롭게 은혜 생활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정말 고민이 많으세요.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어 평생에 눈을 뜨고 이런 능력은 처음 경험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불어서 해질녘에 새들이 와서 그것도또잘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그차 잡으면 잡, 잡히는 잡 거예요. 긁으면 긁는 대로 다 모이는 거예요.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오고 해질녘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이스라엘의 온원진행에 적어도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꽉 이스라엘증에만 모이는 거예요 사막에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날아왔겠어요 도대체 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 것만 생각만 해도 감동과 감격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는 사람은 너무나 악해서 그걸 늘 보면서도 40년 동안 그것이 진행되니까 지겨운 거예요 능력도 지겨워 만나도 지겨워 매철라고도 지겨워 소고기 먹고 싶어 돼지고기 먹고 싶어 마늘 먹고 싶어 양파 먹고 싶어 부추도 먹고 싶어 옷이 40년 동안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어 나는 옷한벌 가지고 40년 입은 사람은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 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한벌 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40년 동안 입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데도 하나님은 점점 궁금하세요 왜? 인간은 처음부터 최인이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교만하게 될까 봐염려하시다 내가, 교만하게 되면, 교만성이 있어요.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쳐요. 말로 교만도 오고, 생각으로 교만도 다고 사람과의 관계속 교만도 오고, 저 사람 왜 자꾸 교만해?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것을 성경에 증명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같이 보다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여러분, 자기 주장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나면 항상 남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실수를 덜 합니다. 내가 먼저 말해버리고, 내가 먼저 투타쳐쳐쳐 해버리면, 저 사람 은말 많은 사람, 저 사람은 허우, 아니야. 겉으로는 들어줘도 겉으로는 내가 약해보여도 그 사람이 강해보여도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은 그렇게 내가 능력을 많이행했어도 시간이 가면서 잊어버린다. 그래서 시간나면 눈을 자꾸 옆으로 돌려요. 돌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그 행로에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모압족속 암몬족속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자꾸 우상숭배에 눈이 돌려지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처음부터 우상숭배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주변 나라들 주변 중단 잡족들이 섬기는 문화나 풍습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아니. 추리구부를 할때열 가지 지향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하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을 그대로 따라서 해야 구원을 받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여유가 생기니까 잔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들과 민족이 달라. 우리는 우리나라에 고유의 풍속이 있어. 고유의 문화가 있어. 우리 가정에 가풍이 있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돼 이걸 유지해야 돼 그래서 그 나라 그 민족의 토속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우리 그 청년들이나 결혼할 때 알아봐야 되는데 잘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외국에 나가면 그 지역의 그 도시에 특징이 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사가지고 오는 사람들 이 있어요 저도 사오고 오는데 그런데 웬만한 것은 잘 관찰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우상 숭비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자기 신에게 잡신에게 가서 기도를 하고 이뭐 내가 이번에 이런 물건 팔았는데 어, 마, 어, 마, 만들었는데 이걸 잘 팔리게 해 주십시오 요. 자기 귀신에게 가서 그거를 절을 하고 제사를 하면서 시장에 나와서 파는 거예요 전 세계 관광객들이 그 나라에 가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사오는데 물건에도 귀신들이 붙어서 올수 있어요 열거지들이 온다니까 말에도 귀신이 붙어서 오지만 무의미하게 어떤 의미들이, 의미가 있든 없든 간에 의미를 부해서 여 사가지고 오는 그 물건들도 귀신이 붙어올 수 있어요 태국에 가서 집회하는데 숙소가 절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방에 딱 들어가니까 달마도가 있어요 달마도 두날이 튀어나오고 흠성붙게 사전에서 튀어나올 수있요 그 영적으로 봤는데, 그 사진에도 귀신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약하거나 정신적으로 예민하거나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그런 데 가서 잠자면요, 눌려요. 눌리고 귀신이 거기서 와딱왜 사진만 보면 귀신이 달려들 것 같거든. 그, 그 사진이 무섭잖아요. 절간에 가면 관운장 같은 그런 또 사대천왕 같은 그런 큰 목각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흉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귀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상담을 받았는데 경남 진주에 그 진주에 가면 저 촉성루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역사책에도 많이 나오죠. 촉성루의 밝은 달이 논낭자의 넋시로다. 논계를 기리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그런데 논계가 기생이면서 일본 외장을 끌어안고 까락질을 열까락질을 해가지고 서로 맞물려서 해서 내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나는 없고 연약한 여자니까 해서 술판을 불려서 촉송루에서 농개가 가락질을 외장을 끌어안고 촉송루 밑에 남강에 그 몸을 던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개를 기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농개사당이 있는데 한복을 입고 화장하라고 꼭깨끗게차려입고 있는, 그, 저기 뭐야, 저, 초성화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이 되면요, 여중생이 되고, 여고생이 되면, 그쪽으로 수학여행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한 여학생이 줄줄이 세워서 그 농계사단을 딱 보는데, 어머,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 사람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 감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논개 그림 초상화에서 똑같이 생긴 모습의 귀신이 나와 가지고 그 여고생 몸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그 아이는 귀신 들리면서 논개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옷도 그런 옷을 입고 논개처럼 종종 구름을 치고 술집 여자처럼 그 당시에 희생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농개야 이런 일이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이 강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 보고 그 그림에 불과하다이 해서 넘어가지만 가끔씩 사고 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기도원이 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산쪽에 골방 기도를 한다 해가지고, 어느, 어느 기도원에 가서, 산쪽에 있는 그 골방에 가서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하다가, 갑자기 두려움 음이확 들면서, 귀신이 들어와서, 그때 귀신이 잡힌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은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쪽에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해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줘도, 너희들은 구원을 하찮게 생각한다. 성령의 거듭남을 우습게 생각한다. 교만하고 맞받고 먹고, 우상숭배에 약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교도의 문화를 보니까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나타나도록 믿음을 잘 강해지도록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믿음이 확실히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의 자각 강하거나 본인의 의지가 강하거나 본인의 의심이 많거나 본인의 약하거나 본인이 자꾸 다른 데가 있어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자꾸 누가 똥기저기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불안해 그 사람이 말 한마디 나를 나를 천금만 먹게 하지만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우원하시는게또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그것을 말씀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신의 산까지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꾸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사인을 전하니까 싫어했어요 나너말안 들어 진짠지 가혀지도 모르겠어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내 산에 올라갑니다 아론을 협박해서 금을 주니까 아론이 알았어 너희들이 있는 금을 다 가지고 와 하나님을 만들어 하나님을 만들어란 말이야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 너희들이 가져와 금덩어리를 금덩어리를 가져온 것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여야만 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눈에 보여야만 해왜 이방신들 이방, 이방 사람들 을 보니까 주변 의 나라들 을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잘. 동물 사람 무슨 인형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돌을 깎아서 만들고 이게 자기 믿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자꾸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믿음이 약하니까 아론이 겁을 좀 먹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여자들이 나체로 뛰어다니고 41인에서 모세가 십계명의 두 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난장판이 났어요. 자 여러분,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치루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은 있지만 기도를 실증나는 것으로 합니다. 예배 생활 자체가 치루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너희들을 다뤄야 될까? 감사하지 않을까부터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렇게 기가 막힌 환경에서 너희를 이끌었는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 감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항상 염려하세요 같이 합시다 감사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지루해하거나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주변에 있는 민족을 보니까 자기 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실론자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감사로,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겠다. 그래서 생활의 기준을 묶어서 뭔가를 묶어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사가 나오고, 말씀과 기도 더 깊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 여러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날은 절자를 붙입니다 덜 중요한 날은 일자를 붙이고 국가에서 중요한 날은 절을 붙여요 네. 자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절자가 들어가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삼일절 또 광복절 제헌절, 성탄절, 중요한 날은 절자를 붙이고 조금 중요하지 않는 날, 좀덜 중요한 날은 뭘 붙이냐? 일자, 날자, 날을 붙이고 일자를 붙입니다. 같이 합시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석가생일 성탄절은 더 귀하니까 절자를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여튼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 그 명령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6월절을 지키라 같이 하시다 6월절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 절기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맥추절맥추절을 지키라 7 7절맥추절은 6월절 지나고 나서 보리 추수를 막 끝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은 우리가 소위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장절은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갈때 하나님이 반성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살렸던 것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억에 달려 있습니다. 같이 보다 유월절을 지키자 맥주절을 지키자 수장절을 지키자 할렐루야 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앞으로의 기획이 중요하고 또한 가지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어서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과거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 때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물질로 드리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그냥 내가 물질을 단순히 드리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서 감사함으로 드리지만 앞으로의 가난을 면하게 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어날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방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아이들 이름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또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아이들 이름으로 아프리카 성경금을 계속 보냈어요. 시작부터 기초교회에 애들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사모님 이름으로 아이들 이름으로 막, 막 보냈어요 그런 생각 납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지만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예,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추수가 끝나면 이방 귀신들한테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풍년제를 드리고 또 바닷가에서는 또 풍어제나 용왕제나 들이면서 물고기를 잡든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전이든지 혹은 또뭐 그래서 어 그런 제사를 드는 산신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이것이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맥주감사주의는 이스라엘나라가 독립을 할때 하나님께서 세계 각 나라마다 다루시는데 우리나라도 독립할 때 어, 중국에 임시정부가 있었고요 또 3.1운동도 일어났고 태극기를 만들어서 막 했어요 근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운동 본부도 없었습니다 3.1운동 같은 그런 만세운동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앞으로 더 우리나라를 함께주고 지켜주시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맥주절은 우리에게 최상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거고 지속적인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힘을 다해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께 드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어린 삼남매를 둔 혼자 사는 과부같이 사는 분이 한분 있었어요 그분이 생계를 위해서 매일 하루종일 길거리에서 호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에 굉장히 추운데 호떡이 잘안 팔리는 거예요 이걸 팔아야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밤에 중줄모자를 쓴 노신사가 찾아왔어요 아유 이 호떡이 얼마입니까 추운데, 고수,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호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예천 원이요 그래서 천 원을 내고 호떡을 싸지려고 하니까 그냥 노신사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가져가야죠? 돈만 내고 안 가져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밤에도 똑같은 그 시간에 와서 돈천 원만 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한 달, 두 달, 세달 계속 그렇게 천 원만 내고 가는 거예요. 천 원만. 그것이 나중에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부가 아니 저분이 저 노인네가 천 원만 매일 내고 똥 가져가지 않고 저리 가니 이제 내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대 결심을 했어요. 내가 반드시 저분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도 또돈천 원을 딱 내고 가는데 막 가지고. 무슨 말을 할게요 <웃음> 여러분이 정답을 알것 같아요. 집사님? 사모님? 집사님은 알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매일매일 천연만 주고 가세요? 호떡값 올랐어요. 또 들은 이야기에요 자 여러분 감사와 생각은 어원이 같은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시기도 하지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은 맥주절은 누구와 함께 지키는가 오늘 16절에 나와 내 자녀 우리 집에서 종사는 노비 그리고 손님이나 객이 있으면 객과 함께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집에 내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모든 즐거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가짜, 어, 가짜보다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노동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평과 감사는 한 그릇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그릇 속에서 똑같은 사람이에 비해서 감사가 나오고 똑같은 사람에서 불평도 나오셔어요 자,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툴툴거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이 없. 내가 목사임에서도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왜 이렇게 왕짜증이 나지?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겠죠. 같이 합시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도 나도 머리카락이 좀 있어서 감사해요. 몇개 났어. 몇 개. 그 내가 사모님하고 우리 딸한테 쫙 코멘시켜도 났어, 안 났어, 났어. 근데 진짜 이 인간들이 내가 얼마나 힘이 나는 말을 듣고 싶은데, 아유,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웃음> 여러분도 나를 보실 때, 목사님 다섯 개난것 같아요. 10개 난것 같아요. 20개 난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주시면 어디 텐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님미교의 성도 같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드리고 내가 가진소유 물이 적으면 적게 드리고 많으면 많게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원 돌립니다 말로도 크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